안녕하세요 만들어봐요예에요 오늘은 날이 3개고 색깔이 3개인 표창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을 접기에서는 3가지 색깔이니까 색종이 3개가 필요하겠죠 색종이 3개를 준비해주세요 자, 색종이가 준비됐다면 3장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어줍니다 이 한장을 대각선으로 먼저 접어주세요 펼쳐서 반대 방향으로 또 접어주세요 자, 이 상태에서 여기 대각선, 중심선 여기 부분에 맞춰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 작은 삼각형 여기 부분을 여기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. 올려서 접을까요? 자, 이 상태에서 여기 작은 삼각형 접은 이 부분을 이 선에 맞게 다시 접어 올려주세요 자, 이 상태에서 이 선을 이 선에 맞게 다시 한번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고서 그 다음에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펼쳐주세요 펼치고서 요선에 맞게 이 기다란 삼각형을 접어주고, 여기, 이 삼각형을, 여기 선에 맞게 접어주세요. 다시, 지금 이 접은 거를, 이 선의 중심선에 맞게, 다시, 반을 접어 봅시다. 접었어요. 그러 여기에서 이 선이 아니고 이거랑 이 여기 접어올린 이 부분이랑 만나는 점, 이 지점이랑 여기 끝에 이선 표시된 이 끝에 부분이랑 접어주는 거예요. 여기 끝 여기 만나는 이 점이랑 이 끝에. 표시되어 있는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러죠, 펼치고 이 상태에서 접어주고, 이 나머지 부분으로 이거를 감싸주는 거예요. 이렇게 감싸주세요. 이렇게 감싸다 보니까 여기 부분이 이렇게 음, 여기랑 안 맞게 되는데, 그거 상관없어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날 부분은 여기 안에 집어 넣어 주면 돼요. 이분 선 표시해 놨다가 이분으로 또 넣어 주면 됩니다. 나머지 종이 두 장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면 돼요 대각선으로 접고 펼쳐서 다시 대각선으로 접고 이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 올려주고 잡은 삼각형 접어 올려주고 이꽃부분을 여기 부분에 맞게 접어주고 다시 접어주고 여기 작은 삼각형 한번 끝부분 접고 전체 반 접어서 여기 이 선과 만나는 쪽 여기랑 여기 끝에 표시되어 있는 선의 끝점이랑 접어주고 펼쳐서 올려주고 나머지 날개 부분으로 감싸주고 남은 부분은 이 공간 부분에 넣어주세요. 자 이렇게 세 장을 접어줬어요. 세장을 이제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데, 자, 초록색을 잡았으면 빨간색을 여기 주머니 부분에 넣어주는데, 여기 주머니 부분에 주머니가 없는 부분 나를 넣어줬어요. 그 다음에 파란색도 주머니를 말이. 응, 주머니가 없는 부분을 넣어줬어요. 이렇게 넣어줬으면은 이제 여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 부분 이렇게 으면은 초록색을 이렇게 쪽으로 올려서 날 부분을 주머니 부분에 쏙 넣어주면 되죠. 그러고서는 오오오 여기는 이렇게. 얘는 이런 모양 그러면 멋진 표창이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우리 친구 여러분들도 멋진 표창 접어보도록 하세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